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은 높은 사람에게 아을쓰서 안된다 하는 법을 악기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사현정입니다 사악함을 깨뜨리고 올고듬 정의를 바로 세운다 하는 뜻이지요 이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에 주어진 책무, 본령이라고도할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사명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대다수의 검찰 조사자들은 이 같은 책무를 성의껏 수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절, 벤츠 검사, 주식대박 검사, 법조도비 검사, 여기에 더해서 특정정권 수호 같은, 돌격대 같은 일부 검사들로 인해서 명예를 적잖게 손상 당 하고 있습니다. 세칭 검찰 적폐입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반발을 사는 주대 이유 중 하나는 공정성 시비입니다. 법의 여신 티켓은 두 눈을 감은 채 오른손에는 법전,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 불평부당함이죠 편견 없이 선입감 없이 사실이 깎여서 진실을 추구하는 법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명장을 주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의 없이 수사로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너무도 크고 무겁습니다. 예, 검사 적폐, 검사 개혁해야 됩니다. 일부 시간이 다르겠지만, 검정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혁적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혁을 하시고, 검사 내부에 가시고, 이 나라가 법과 원칙이 강물처럼 넘치는 법칙과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은 바로 공정한 인사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이유이죠 이런 점에서 윤 검사총장 취임 이후에 정권 입맛에 맞는 검사들은 영전해렸고 정권의 좀 부, 부담스러운 수사라는 검사들은 좌천해지 사지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해지 논평은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참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사가 신선진미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급적 공정한 인사가 인사만이 가인사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와 법통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춘조정국시대의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법불악위 법은 힘있고 돈있고 영예로운 기득권층을 위한 대변하는 이른바 부여하고 잘난 사람만을 대변하는 하지 말고 아부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법은 설당이 없습니다. 이시대 21세기 초엽에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인 선진 법치 국가의 구현을 고대합니다.